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신규 복귀 유저들을 위한 무료 덱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하스스톤에서는 신규 유저와 복귀 유저에게 단한번 무료 덱 하나를 주는데요 어떤 조건에 따라 주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신규 플레이어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하스스톤에 접속하여 튜토리얼과 스타트 퀘스트 라인 완료 두번째 새로운 플레이어 랭크 1에서 40 랭크를 졸업 세번째 모두 완료 후 메인 메뉴에 돌아가면 무료 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개정당 1회로 제한이 되고요 복귀 유저는 120일 동안 하스스톤에 로그인하지 않은 플레이어로 규정됩니다 핵심 카드를 제외하는 카드는 마력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있다면 중복으로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각 직업별 무료 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마 사냥꾼 덱인데요 총 6,240가루가 드는 덱이고 특급 카드 4장, 악마 사냥꾼 전설 카드 2장이 들어 있습니다 마력 추출 시 1,450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드루이드 덱인데요. 총 6,600가루가 드는 덱이고 특급 카드 0장, 드루이드 전설 카드는 3장이 들어있습니다. 추출 시 1,425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냥꾼 덱입니다. 7,080가루가 드는 덱이고 특급 카드 6장과 전설 카드 2장이 들어있습니다. 추출 시 1,560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마법사 덱인데요 6960가루가 드는 덱이고 특급 카드 2장과 3장의 전설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중 잔다이스바로브는 도적과 법사 공용 카드이고요 추출시 1575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성기사 덱입니다 총 6960가루가 드는 덱이고 특급 카드 6장과 전설 카드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출시 1610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사제덱입니다. 7,680가루가 드는 덱이며 특급 카드 4장과 세장의 전설 카드가 포함되어 있는 덱입니다. 그중 검귀 3으로 와 마법의 지배자 말리고스는 중립전설이며 말리고스는 핵심 카드입니다. 추출시 1,395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 도적 덱인데요. 1 8 0가루로 무료 덱 중에 가장 비싼 덱입니다 특급 카드 2장과 무려 5장의 전설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잔다이스 바로브는 도적, 법사, 공용 전설 카드이고 반에서 0클리프와 생명의 어머니 알렉스0라자는 핵심 카드입니다 추출시 1 5 0 0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술사 덱인데요 7 0 4 0의가루0 0 0 0 0 0 0 0 0 0 0장0장0 0 0 0 0 0 0 0 0 0 0 0 0 0 특급 카드의 두메머 카드는 핵심 카드이며 전설 카드 라스, 프로스트, 위스퍼는 주술사와 마법사 공용 전설 카드입니다. 추출 시 1570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흑마법사 덱입니다. 6960가루가 드는 덱이며 특급 카드 6장과 두장의 전설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출 시 1590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전사 덱인데요. 7,920가루가 드는 덱이며 특급 카드 4장과 3장의 전설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기사무로와 대군주 룬탁은 공용전설 카드이며 그중에 대군주 룬탁은 핵심 카드입니다. 추출시 1,665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악마사냥꾼, 사냥꾼, 주술사 이세개 직업을 초보자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숙련자분들은 드레이드, 전사, 도적 이세가지 직업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가루로 만드신다면 가장 많은 가루를 주는 전사덱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스톰인드, 신규, 복귀 유저, 무료덱에 대한 간단한 정리였는데요.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